지금 천안 천안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. The train bound for Cheonan is now approaching.